음, 됐어. 음, 됐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돼지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돼지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도열한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그 분, 군사 붕괴서 넘을 때는 네. 수행원들이 옆에 그렇죠. 계시지 않고 네. 아마 카메라하고 이제 정상하고 경호 두정그 정도만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아마 수행원들은 이제. T1 T2를 벗어난 바로 아하. 이어서 아마 지금 영접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게 기 만약에 수행원들이 함께 도열을 해버리면 네, 정상들의 모습이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남을 사진이 사진을 못 <웃음> 찍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저한 컷의 사진을 위해서 <웃음> 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아, 렇죠 김정은 나오네요. 위원장의 음. 모습이. 보이고 <웃음> 있습니다. 네. 판문각 참 네, 판문각에서 판문각 김정은 아, 위원장이 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음.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워네요. 아, 더워니까. 자, 당초에 저앞쪽의 도로에 차를 대고 음.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판문각에 문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고요. 군사분계선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북측 지도자가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내려오는 건 사상 최초입니다. 김영철 위원장. 네. 그, 조심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거, <웃음> 그거 카메라 네. 위식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으로. 네. 네. 밑에 잘 쳐다보고. 걸어 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네. 남한 땅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오. 대통령이 아 기다리고 있고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두 네. 정상이. 네. 군사분계선 앞에서 마주하고 이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첫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리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인사를 나누고 있을지는 파악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땅으로 넘어와서 북측을 향해서 네. 네. 저쪽 사진 네. 한번 찍고 이쪽 사진 네, 한번 찍고 북측에서 그러겠어요. 우선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쪽 한번 보이시다 이제 남쪽을 <웃음> 향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죠 저 사진은 이제 뭐 영원토록 통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네, 화면을 오, 장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논, 어. 아, 다시. 아, 아 네. 건너가서. 아, 다같 건너가서, 건너가서 이쪽으로. 그습니다 네, 사이 좋게 네.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또 다시. 손잡고 넘어오자, 뭐 이런 아, 얘기죠. 어, 이런. 아, 네. 아까 그 네. 함께 돌아가고, 넘어오는 모습을. 아, 이제 끝까지 손잡고 와야 되는데. 네, 연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넘어오는 순간에는 이제, 손을 잡았으니까요. 네. 그 장면이 다 찍혔을 겁니다. 네, 역사적인 장면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세계의 현재 이 시각 모든 TV 화면을 저두 네, 분의 모습이 장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동들이. 네, 이제 화동들이 꽃다발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으로 넘어온 손님이니까요. 네, 지금 김여정 아, 제1부부장이 네, 네. 꽃다발을 챙기는 모습 보셨고요. 아, 대한민국의 아, 화동들과 함께 아, 두 정상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아, 있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김여정 이선 씨는 계속 대행을 하면 은네 미소주의사가 올수있까 네. 아마 점심시간쯤 돼야 아마 예측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의장대 사열을 음. 아니요. 저기는 전통의장대가 아, 호위죠? 네. 호위합니다. 네, 네. 안내줍니다. 그렇습니다.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북쪽 비행금지 구역에 접근했습니다. 북한 전투기들은 동부와 서부 내륙, 서해지역 세곳에서 이례적인 근접 위협 비행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은 2시간가량 진행됐고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평양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고 동해와 서해에선 170여 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무차별 도발에 2017년 8월 이후 5년여 만에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어 엄중 경고한다며 군사적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심야에 감행된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전 9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